왼팔이 너무 죽어있어 이렇게 왼팔이 조금 살고 오른팔은 조금 죽어야 해 음, 이렇게 음, 그 상태에서 자, 코어 근육, 가슴 근육 꺾어서 풀면서 코어 근육 하체 허벅지도 같이 그렇지 이렇게 완전 잘지어 그래서 체중이 100kg라고 쳤을 때 100kg 중에 99kg는 왼 다리 이게 딱 올려져 있어야 돼. 니가 많아. <웃음> 너 네. 오른쪽이 높은 아이야. 어, 한참. 응, 이렇게. 다시. 왠지, 나그 유튜브에 나는 송아지처럼 치고 있는 것 같은데. 나 아, 비슷하게 만들어줄까? 아니, 아니, 아니. 느낌은 그래. 왼팔은 살려놓고, 오른팔은 죽여놓고. 야, 아니, 그렇지. 어. 자, 거기서? 요즘 뻑뻑해. 왼팔이 좀 많이 죽어있어. 음. 자, 가슴 근육으로 회전. 꺾어서. 반대쪽으로 풀면서 넘기고 지금 이게 풀면서 넘길 때 팔이 너무 올라가면서 넘기고 있어 팔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넘기면서 몸이 회전을 하는 거야 그렇지 스윙은 아래로 회전은 옆으로 그래서 아래를 찍고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와, 근데 이걸 빠른 동작으로 이어설리니까 어렵구나 자 돌아서 꺾어서 내려오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왼팔 살리고 오른팔 죽이고, 자 코어 근육 홀드, 가슴 근육 회전, 코킹. 자 코어 근육 회전하면서 아래로 내리고 낮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올리고 이렇게. 음, 한번 더. 자 코어 근육 회, 홀드, 가슴 근육 회전, 코킹. 그렇지. 자 그랬으면 내리면서 돌고 지나가면서 돌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. 이제 조금 사람도 니야그 전에 뭐였나요? 송아지 그니까 러 몸은 계속 도는 거야 그러니까? 내리면서 돌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돌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돌고 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는 사이에 체는 내려오고 지나가고 올라가는 거야 의식적으로 응. 땅을 찍든 응. 뭐 공을 못 맞추든 응. 이 휘두르는 거에 약간 두려움을 있는거 같아 음. 뭔가 붐해야 되니까. 음. 자 일단 못 맞추는 거는 응. 당연한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그 정도까지 말하는 것도 아닌데. 어, 못 맞추는 거는 일단 당연한 거야. 근데 땅을 치는 거는 응. 몸이 굳어진 상태에서 채가 내려오면 땅을 치는 게 맞는데, 채가 응. 내려오면서 몸이 돌아가니까 응. 내려오던 채가 자연스럽게 회전에 의해서 앞으로 지나가겠지. 응. 그렇지 맞아. 응. 몸을 쓰기만 하면은 절대 땅을 치지 않아. Thank <laughs> you.